안녕하세요. 작가 글리쌤입니다. 아, 제가 책 쓰기 관련, 자, 책 쓰기 관련, 글 쓰기 관련해서 영상들을 종종 올리고 있는데, 아,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. 아,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아, 좋은 결과를 낸 분들도 있고, 아,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의 댓글, 그리고 감사 메일 보내주신 분들,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고맙습니다. 음 저는 그저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결과를 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오늘 책쓰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대부분의 어떤 일반 사람들은 그 책쓰기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걸 언제 쓰지? 이걸 언제 내가 할수 있을까? 자 고민만 고민만 하다가 그 해를 그냥 넘겨 버려요 자 버킷리스트에 내 이름으로 된책그고 서점에서 내 책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이런 마음 이런 상상을 막 하는데 대부분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노력을 하고 멈추면 괜찮은데 뭔가 하기도 전에 멈추는 이유는 이걸 한 번에 하려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쪼개야 돼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을 딱 보면은 그냥 덩어리 진 장애물처럼 느껴져요 나를 가로막은 그냥 벽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그 벽을 유심히 보면은 한개한 한 개의 벽돌 예전 오래된 양옥집 벽돌 담을 보면은 한 개의 벽돌이 쌓아져 가지고 그 벽을 이룬 상태예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벽돌로 하나씩 하나씩 조립돼 가지고 그 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책쓰기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기필코 맞춰야 될 분량은 회식을 하고 들어오던 그날 경조사가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글은 내가 마치고 잔다. 자 오늘 그 분량을 내가 마치지 않으면 내일 두 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내가 100페이지를 쓴다 치면 이 100페이지를 한 달, 두 달, 세달 내가 몇 개월 동안 쓸 것인가 내가 새벽에 쓸 것인가 다 일을 하고 와서 저녁 때쓸 것인가 그 시간까지 정해놔야 돼요. 내가 쓰고 싶을 때 쓴다? 쓰고 싶을 때 쓴다는 건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. 직장에 다닐 때 4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글을 쓰고 책을 완성하고 내가 정한 분량은 기필코 마치겠다. 아침 먹는 시간을 내가 줄여서까지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. 며칠, 몇 개월 동안 쌓이다 보니까 한 권의 분량이 됩니다. 누군가한테 내보일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생겨요. 지루하고 굉장히 장기간의 싸움을 내가 이겨내면 단기간에 임팩트 있는 언는 좋은 일들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. 내가 1년, 2년 안에 책을 써야지. 이렇게 기간을 넓혀놓고, 너무나 넓혀놓고 쓰면 더 쓰기 어렵습니다. 자, 내가 2020년 1월 30일 저녁 8시까지는 원고를 마치겠다. 날짜,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또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버려요. 자, 책쓰기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는 나 혼자 할수 있어요. 나 혼자 일단은 방향을 설정해보고 열심히 어느 정도까지 해보고 그게 안될때 차선책으로 강의를 듣는 게 나은 거지 처음부터 내가 무조건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뭘 하겠다 자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반려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스스로 쓸수 있게끔 그냥 그 조언을 해드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제 구독자들 한해서만큼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느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거나 굉장히 힘든 점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주세요. 자기 이름으로 된책한권 내 일생에 한 번은 내고 더 많은 경험, 자더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책쓰기 관련 칼럼부터 자료, 제가 온라인 카페에 많이 담아놨으니까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.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설명란에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책쓰기를 나만의 평생 기술로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